하셨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오늘 언론에 그 피해자분의 이족분이 인터뷰를 하신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보님께서이걸를 사건을 대폭력이라고 워딩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을 하신 거고 사과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변호사라서 변호했고요. 어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 모든 범죄의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이고. 점에 대해서 제가 어먼친뭐 어, 뭐 멀다고 할 수도 없는 어쨌든 친척들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 그 아쉬움 그 억울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마음 아픈 일이죠. 마음 아픈 일이죠. 변호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오늘 언론에 그 피해자분의 이족분이 인터뷰를 하신 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보님께서 이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워딩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을 하시고 사과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사이신지 변호사라서 변호했고요 어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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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다라고 말씀주셨었는데 이제 오늘 언론에 그 피해자분의 이족분이 사뷰를 하신 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보님께서 이걸 사건을 대폭력이라고 워딩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을 하시고 사과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 변호사라서 변호했고요. 어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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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섭시 변호하셨다라고 말씀주셨었는데 이제 오늘 언론에 그 피해자분의 이족분이 사주를 하신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보님께서 이거를 사건을 폭력이라고 워딩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을 하신 거고 사과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 변호사라서 변호했고요. 어,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 모든 범죄의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이고 어,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어, 어 먼친 뭐뭐 멀다고 할 수도 없는 어쨌든 친척들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그 아쉬움, 그 억울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마음 아픈 일이죠 마음 아픈 일이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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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이죠